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영상을 불러오는 다양한 방식과 불러와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편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필모라를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러오는 방식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이 불러오는 방식에도 무려 다섯 가지나 있는데 보시고 가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영상 파일을 불러올 때는 여기 소스 창에 아무 곳에나 마우스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있는 곳을 찾아서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여기 보시면 파일 추가라고 나와있죠?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이거를 딱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영상이 나오면서 또 클릭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고요. 또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위에 파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미디어 가져오기 보이시죠? 여기서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처음에 걸 클릭을 딱해 줍니다. 역시나 그러면 여기서도 파일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조금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먼저 여기 창을 작게 최소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끌어와 줍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방식인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방식인데요 마우스를 선택하지 않고 오른쪽 단축키로만 컨트롤 아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오기 창이 나오면서 혹시나 영상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 파일 불러오는 방식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영상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불러오면 되지만 어떠한 영상이 많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폴더에 담아서 사용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런 영상들을 일일이 이렇게 딱 드래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필모나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파일 추가창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고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 보이시죠?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쭉 내리셔서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파일 위치를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을 클릭을 하고 미디어 가져오기에서 미디어 폴더 가져오기 똑같이 폴더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더를 가져오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폴더 가져올 때도 그냥 이렇게 끌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폴더 가져올 때는 이 방법이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일이나 폴더를 불러오는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파일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그냥 이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위에 이렇게 두 가지 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소스들이 비디오를 볼 건지 이미지로 볼 건지 오디오로볼 건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고요 그 옆에 점 9개 되어 있는 부분은 뷰로 볼수 있습니다 목록보기 하면 지금 이 프레임 속도라든지 영상 이름 혹은 지속시간 해상도까지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뭐 어떻게 정리되는구나 딱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작게 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영상이나 이런 소스들을 어떻게 정렬을 할 건지 정하는 거고요. 그룹, 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하나 더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그룹과 여기는 있요 그룹이 두 개가 나눠졌죠. 이럴 때이 그룹을 또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 소스창에서 분류를 하는 방식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필모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잘 모르시는 꿀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미디어의 폴더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에 플러스 폴더를 하나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폴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게 어떨 때 좋냐면 우리가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 이한 곳에 뭐 영상이라든지 오디오나 뭐 이미지 여러 가지 소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파일별로 이름을 바꿔서 여기는 영상, 여기는 효과음 및적종 소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효과음 및 소스에는 여기에 두고 영상은 여기에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온 영상들을 분류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 삭제를 누르면 날라갑니다 물론 안에 있는 영상이나 소스도 들다 날아가니까 이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파일을 큰 목록으로 분류를 해두고 이런 식으로 목록별로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